どうし 다 하셔도 되나요? 다, 다 하시는 겁니다 네. 괜찮아요. <웃음> 네, 오늘 티켓파이터 대통령하고 있습니다. 합니다. 네. 와, 아, 네, 마지막 네. 네, 맞았네. 네, 네. <웃음> 티켓이 <화이트> 파이터 어때요? <웃음> 너무 빨라가지고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너무 당황한 게 네. 너무 눈에 보여. 네. 그리고 그 교련님의 기술 연계가 네. 와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. 우리 티켓 파이터 좀 어떤 것 같아요? <웃음> 방어, 방어 일단 단단하셔서. 네, 네. 저도 중간중간에 자꾸 리듬도 끊기고 네 네, 아, 단단, 굉장히 단단하시네요 아, 네 오. 우리가 일반적인 리듬과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스파링 자체가 네,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괜찮다면 우리 교련님께서 괜찮다면 2분 정도 한 라운드만 더좀 지도 스파링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네 알겠습니다. 자. 아, 세상에 세상에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 자, 두 번째. 네. 아, 이렇게... <음소리> 응? 응? <음소리> 어, 부인다! 어이! 이어어 Thank o Me oh. No! Oh. Oh. 와네아잠시만 어, 오늘 정말 오오 어, 규님 너무 네 움직임이 너무 유리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. 것들 자연스럽게 다막세어요예 네, 근데 심지어는 힘 조절까지 해주시면서 와네 티켓 파이터 네. 지금까지 스파링 경과는 그렇습니다.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을 네. 것 같은데 어때요? 정신없습니다. 이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<웃음> 것 같아. 아, 네. 그 교련님 한번 오늘 TK 파이터 지도스파링 한번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? 아, 저신또 받으시고, 네. 첫 번째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랑 완전히 또 바로 저용하셔서 대응을 음. 하시니까. 네네. 아, 굉장히 아까. 연습하실 때도 그렇고 진짜 빨리 몸에 익히시는 것 같아요 아네 어, 오늘 좀, 오늘 배워본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그런 파워를 낼수 있다는게 되게 놀라웠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수련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러님 오늘 저희 간단하게 소외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예 어떤 저통무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, 증명을 하기 위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또 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또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제작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니 우리 그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죠? 네, 네, 네네, 유튜브 홍도. <웃음> 네, 뭐 소소합니다. 저는 그냥 유튜브 j k d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. 네.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아,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교련님 오늘 정말 너무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절권도라는 이름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소룡 사부로 워낙 유명한 무술 사실 저는 이제 수련 가면은 스승이랑 도관에사는게 아니라 찻집에서차 차 마시다가 갑자기 막 주벅이 막 날라오고 음 그래서일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만큼 점프해 계시나요? 음 또일년째면 이만큼 쩍프해 계신 거죠 아 이렇게 가다가 평생 저 사람 못 따라갔겠구나 생각 들었을 때 회사를 그냥 가만히 가죠 음 아니, 당신이 한것 같은데 아한것 같은데 아, 당